어... 앞에거는오팩토리얼은네그 남학생까지 다 해서 하는거고 네. 네뒤에거는 여자애들끼리만 자리를 바꾼거니까 네 둘이 다른 경우라서 곱하기를 한거예요아 그렇구나 다른 경우라서 네. 아 그렇네요 음, 같은 경우에.. 음, 그 같은 경우가 왜될 수가 없죠? 그런데? 출발한 네. 점 P가 여섯 네. 번을 움직여서 네. 이 A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네. 이 A가 그 1,3이니까 네. 음 X축으로 한번 갔다가 Y 축으로세번 네. 이렇게 가야 되는데 최소한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네 번인데 아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여섯 번을 움직여야 돼서 네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 말로 아, 말하면좀 귀찮네요 막 이제 왔다리 갔다리를 <웃음> 해야 되니까